환불해주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후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제가 피규어 매장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피규어 매장과 뽑기방 피규어 카페 이렇게 2년에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손님들 중에 역대급 진상 손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썰 같은 거를 좀안 풀었었는데 뭐 제가 잘하는 거는 리뷰나 이런 것보다 썰 푸는 거더라고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주에서 피규어 매장 아주 조그만하게한 15평 대 피규어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원주에서 피규어 매장이 번화가에서 운영을 하는 건 저밖에 없었어요 거기가 월세도 굉장히 비쌌고 보증금도 굉장히 비싼 자리였는데 왜 그런 데서 안 했었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월세만 내면 좀 힘든 그런 운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에 뽑기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뽑기방에서 뽑기를 하는 재미로 피규어를 모으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피규어를 구매하면서 수집하는 경우는 조금 그 당시 원주는 드문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매장에 출근해서 거의 10시 11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있거든요 그긴 시간 동안 정말 손님이 많을 때는 엄청 많고 제 매장 위에가 극장이었기 때문에 이뭐 어벤져스 마블 영화나 히트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는 하루에 2,300명도 왔다가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평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굉장히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일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한가한 시간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노크를 해요 뭐야? 하고 가서 봤더니 뽑기 방에서 뽑아온 제품을 정품인지 가품인지 물어보시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품인가요? 가품인가요? 딱 봐도 가품이에요. 아 이거 가품이에요. 아 이러면서 가요. 뭐야.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옵니다. 막 여러 개 뽑아와서 이거 정품인가요 가품인가요? 어다 가품인데요. 이거 다 가품이고 이 근처 뽑기방에 정품 있는 데를 한 군데도 보진 못했어요. 가품에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정품 구매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네. 이거 갔어요. 에이 뭐. 그래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그려놓은 이해를 했는데 와 정말 너무 자주 와요. 일주일에 세 번,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왜 맨날 와서 정가품 이것만 물어보고, 구매는 둘째 치고 들어오지도 않고 항상 문 앞에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아, 구매할 생각이 없으시면 이제 그만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분이 아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좀안 오는 듯 했어요 근데 어느 날또 와가지고 피규어를 한 손에 들고 들어오셔, 들어오셨어요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이것도 정품인지 가품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근데 정품이더라고요 어 이거 뽑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구매를 했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정품인지 가품인지 궁금해서 와봤대요 아니, 인터넷에서는 구매를 하면서 왜 맨날 우리 매장에서는 구매를 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보니까 제 입장에 너무 빡이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반프레스토는 25,000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온라인 가격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22,000원에 배송비 3,000원 내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배송비 3,000원을 냈대요. 그럼 25,000원이잖아. 똑같잖아요. 왜 근데 자꾸 온라인에서 사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고 근데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이런 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컷 구경해 와 실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실컷 구경하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정말 이런 고객분들 진짜 많고 이것도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가서 이제 손님을 현혹시켜서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사장으로서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이 정도가 진상이라고 했으면 유튜브 꺼리도 안 되죠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라이센스 레진 피규어는 소장 전시는 할수 있지만 유통을 해서는 안 돼요 비라이센스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들은 일하다 보면 바쁘니까 하루 종일 중고, 중고장터를 보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수고비로 얼마 조금씩 챙겨주시든지 아니면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그때 중고장터나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구해드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분도 오셔가지고 레진 피규어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아 이거 중고장터 뒤져보시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평일에 오셨거든요 평일에 휴무가 있다고 하셔서 평일에 하루 중고장터 뒤져보시면은 구매할 수 있어요 했는데 굳이 저한테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저는 수급이 얼마를 받는다 뭐 구매 금액의 10%를 저한테 수거비로 주셔야 되고 배송비도 주셔야 되고 다 주셔야 되는데 괜찮겠냐? 근데 다 괜찮대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서칭을 했죠. 그게 26만원짜리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중고장터에 26만원에 올라와 있고 제가 이거 구해드리는데 29만원을 주시면 제 수거비랑 택배비까지 다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 아니시면 제가 연락처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연락하셔서 26만원에 구매하세요 라고 그글 캡처까지 떠 가지고 그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굳이 그냥 사장님이 구매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사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사다 놓으라고 해놓고 안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금을 받아요 그러면 예약금 10만원 먼저 주세요 그러면 구매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매하고 나서 한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시면 제가 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약금 그냥 날리시는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려요 왜냐면 그자리에 당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해서 예약금 10만 원을 받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예약금 10만 원을 굳이 현금으로 찾아주신다고 하셔서 ATM 기계를 가시더니 안 오시고 그 다음날에도 안 오시고 그 다음날에 오셔서 구매했냐? 아니요 예약금을 안 주셔서 구매 안 했는데요 아 네. 나가시더니 다시 들어오셔서 예약금 10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해가지고 갖다 놨죠. 근데 그 사이에 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26만원짜리 매물은 팔렸고, 27만원짜리 매물이 있길래, 27만원짜리 매물을 사서 갖다 놨습니다. 뭐 사실상 택배비랑 이런 것, 이것저것 타면은 저는 뭐만원 정도 남긴 건데, 다행히 일주일만에 오셔서 찾아가셨는데, 또다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파손이 됐대요 레진 피규어다 보니까 파손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파손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구매한지 일주일이 지났고 가지고 가자마자 조립해서 와 이쁘네요 하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뭔 소리지 하고 봤더니 그 레진 피규어 끝에 머리 조금 파손이 났더라고요 이거 어쩌다 파손이 됐죠? 아 자기가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좀 부셔졌대요 아네 <웃음> 라고 했더니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환불해 주세요 네? 이거는 솔직히 이 피규어 업계에서도 정말 레전드일 수 있지만 이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레전드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파손이 됐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 고객님 과실인데 왜 환불을 해 드려야 되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약한 줄 몰랐대요 음. 환불은 어렵고 어, 교환도 사실 교환도 어려워요 그 피규어 자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피규어는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좀 레진 피규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어떤 걸 구해도 그렇게 물량이 많았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웃음>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환불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얘기해요 환불해달라 환불해달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지치고 짜증나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럼 환불해 주겠다 대신 포장했던 그대로 가지고 와라 아아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거랑 바꿔달라고 아니 왜내 거는 멀쩡한데 파손된 거를 바꿔주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갖고 와라 환불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럼 처음에 가지고 가셨던 포장상태 그대로 어느 정도는 그대로 포장을 해 주시고 레진 피규어니까 포장 잘못하면 파손이 될수 있다 가지고 와서 내가 박스를 열어서 파츠가 모두 다 멀쩡하면 환불은 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답장이 왔어요 박스 버렸는데요? 아 겉에 포장하는 카톤 박스만 노란색 박스만 버리셨나요? 아니면 no. 다 버렸는데요? 안에 포장하는 그 스펀지 같은 거 아니면 그 이쁘게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박스도 다 버리셨나요? 근데 다 버렸는데요 그럼 뭘 어떻게 환불을 해달라는 건지 이게 아, 말을 못하겠네 그래서 이게 말을 하면 제품 박스도 없고 겉에 포장하는 박스도 없고 제품만 갖고 계신다면 이거는 어떤 제품도 그 어떠한 제품도 환불이 안 된다 왜냐면 제품 하자도 아니고 고객 과실이기 때문이지 않냐 설명을 굉장히 오래 오래 했어요 근데 계속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환불해 달라고만 일관 하시다가 그냥 나중에는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말더라고요 추억이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억이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냥 이거는 절대 고객 험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썰을 푼 겁니다 고객 험담일 수는 있죠 험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어 이게 어떻게... 하... 이게 고객인가요? 아나 사실 잘 모르겠어 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고객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고 저를 즐겁게 해주시는 고객분들 정말 많으셨고 같이 행복했던 고객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와 이분은 진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피규어 매장 사장님은 아닌데 그 당시에 그런 고충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피규어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레전드겠지?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덕질을 하다 만난 손놈 썰을 풀어봤어요. 안녕!